쭈욱! 빡! 치더라도, 어, 그레이크가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야, 요거, 가능성이 있다, 오늘. 야, 페스티벌 도장한번다 깨는 캐릭터는 아무도 없었잖아, 그지? 근데 오히려 그걸 할수 있는 게꼬머리 가능성이 있다. 꼬멀의 피사기. 이게 또못 죽이더라도 자기한테 보험하 생깁니다만은 빡! 못 죽일 리가 없죠. 빡! 그당! 잘 때립니다. 이? 파악하는 데에 보망막이 있어가지고 크게 못 들어가고 있구요 어? 이 구멍을 이긴다고? 내가 참 면목이 없어 여러분 하이, 쿠 반갑습니다. 최근에 4일 전에 설문조사를 한번한 한 적이 있죠? 안한 도장 깨기 중에 관심 있는 게 어떤 건지. 근데 의외로 말이죠. 꼬멀 도장 깨기를 구스 AI로 다시 해달라. 이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꼬멀 도장 깨기 옛날에 했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냥 AI한테 맡겨가지고 맨날 이이번 스킬 전체 스킬만 쓰고 앉아가지고 정말 와! 아, 이 AI 돌덩어리 짱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구스 AI의 어떤 알고리즘 딱 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제가 더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스 AI 알고리즘 첫 번째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삼성 카드가 나오면 삼성 카드한테 우선순위를 주는데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인 건 필사기가 만들어졌을 때 필사기가 나가 있고 필사기보다 더 우선순위는 필사기 대치 시에 필카이 먼저 나가겠죠. 자, 두 번째 알고리즘입니다. 전체 기용은 버프기가 있더라도 단일 공격기가 먼저 나간다. 아, 요거 때문에 이제 꼬머리 개망했던 거거든. 전체기만 계속 쓰고 앉았었는데, 요렇게 구스의 AI 알고리즘으로는 단일 공격기가 먼저 나가게 된다. 요렇게 되겠고요. 버프기나 전체기 이성이더라도 그래도 단일 공격기가 먼저 나갑니다. 자, 그러나 둘다 단일 공격기일 경우 그런 캐릭터도 있죠. 더원 형님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뭐 성급이 더 높은 쪽이 먼저 나가겠고 성급도 같다면 개수가 높거나 부가 효과가 있는 쪽 최도 같은 거. 자, 3번 여러모로 애매할 상황일 땐 오토 따른다. 아, 속이 다 시원하지? 이렇게 알고리즘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꼬멀를 다시 해보자 이 말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이게나갈거니까 마나 바리스타를 우선시 할테니까 그렇게 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봄이랑 해우계정이라서 모든 것이 동일한 상황으로 출발해봅니다 자 이렇게 두 캐릭터가 나와있고요 꼬멀 대마가리드로첫 번째 도장깨기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페스티벌 도장깨기가 캐릭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카드 서로 사기를 쳤어요 서로 사기 쳤는데 꼬멀 입장이 훨씬 유리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빡! 10만요? 10만 나왔고요 이거 보고 싶었던 거 맞죠 여러분? 삼성 홀리블레이드 뿅뿅뿅 쭉 하는데 오늘 꼬멀이 상당히 좀 무서울 것 같은 건 뭐냐면 꼬멀은 필살기를 맞아도 뭐센거 맞아도 브레이크개성 때문에 한 번에 안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봐봐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세게 한번 들어갈 거거든 딱 치더라도, 어, 그레이크가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야, 요거, 가능성이 있다, 오늘. 야, 페스티벌 도장 한번다 깨는 캐릭터는 아무도 없었잖아, 그지? 근데 오히려 그걸 할수 있는 게 꼬멀일 가능성이 있다. 자, 꼬멀의 페스티벌 도장 깨기. 그두 번째, 처형 젤드가 나와 있습니다. 오, 꼬멀 패가 오늘, 오늘 진심인데? <웃음> 서커 파카오! 자 거의 한 방에 필살기급을 데미지를 뽑아보고 있습니다. 자 처젤드도 요꽤 세지만 와바바바박 오, 꽤 세네. 개성 발동까지 뽑았거든. 그러니까, 브레이크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필살기가 나오게 되는데, 슈비슝! 빡! 합! 끝나면, 여 야, 야, 뭐고, 이거? 실전 속결인데? 멈춰! 자, 다음으로 나와있는 큐자크입니다. 큐자크가, 어 숨겨진 또 고수더라고, 그지? 세대의 큐자크, 정말 저거. 자, 이번에는 패를 그렇게 사기까지 치지는 않았고, 이성 정도입니다. <웃음> 하코! 자 이성도 61,000 투자 보고 있고요. 둘다 일성 기술이니까 그런 성급이 높은 쪽을 따르겠죠? 아 일성 기술이 아니고 둘다단일 기니까 촤끄닥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꼬머리 그 답답한 짓을 이제 안 하고 구스 AI의 법칙에 따라 무조건 단일 기가 먼저 나간다 간격 4 8 0 0 0자 요거 셀수 있습니다. 삼성으로 데모닉 플레이비와스 어, 5만 천 때리면서 절삭기 들어갔는데 자 어떻게 된다? 필살기가 나가게 됩니다 꼬마을의 필살기 이게 또못 죽이더라도 자기한테 보험이 생깁니다만은빡못 죽일 리가 없죠 빡크당 잘 때립니다 야, 이거 오늘 페스티벌 도장 한번 깨는 수가 있어요 이러다가 꼬마을 입장에서 뭐 여행이 크게 무섭습니까? 파하다 42,000. 자 여일 입장에서는 이제 기절기가 나가게 되겠고요. 파 파바박. 자, 기절시켰습니다. 자, 여일 또 기절습니다. 회잘 붙었어요. 여일, 여일 입장에서. 오케이 기절. 자 지금 꼬머리 약간 약올라 하고 있는 가운데 여일은 완전히 치료를 하면서 반사팍을 만들고요. 자 요거 이제 사실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AI는 어떻다? AI는 바로 필살기가 나갑니다. 이. 파크당. 진짜 끝을 낼 때가 된것같아 빡하오. 자, 키를 못닫기 때문에 반사로 받을 거고, 끝났군네 아하. 도장 깨기가 여기서 막혔습니다. 여엘이 순수하게 생겨가지고 깨라 맞짱을 잘한디.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선멜과의 결투입니다. 어, 잠깐 꿈을 꿨었나? 어, 꼬머리 혹시 페스토랄 도장을 깰지도 모르겠다라는 꿈을 꿨었는데, 왜냐면 또도원 형님한테 또 비비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도원 형님, 이거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7 0 0천 들어갔고, 근데 진짜 웬만한 캐릭터는 꼬멀한테 그냥... 그냥 딜팅도 당해뿌는데 그리고 꼬멀한테는 브레이크 개성 이 있어서 좀 뭔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더 있습니다. 진짜? 파하옹 65,000 트집 부고요 자, 삼성기 나오면서 파열 데미지가 오히려 들어가겠네요. 빠바바 보막을 호 완전히 깔끔하게 걷어주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렇게될때 어떻게 되나? 오, 이거 선멸이 이기는 거 아이가 막 이렇게 막슬레발을칠 때가 됐는데 브레이크 개성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거 치봤자 꼬머리 죽겠냐고 꼬머리. 충고하지. 야, 니한테 충고할걸 꼬머리. 뻥 하는데. 자, 브레이크로 막은 거예요 이거 아니, 브레이크 아니었으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어, 잠깐만. 선멸 버프가 많습니다. 네? 빡! 저 27,000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선멜 버프 많습니다. 매번 칠 때마다 개성 브레이크에 도달할 거. 어! 선멜 이기네. 해서 <웃음> 티발 도장은 여러분 무서워요. 예~ 아~ 단단합니다.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개성이구나 말이고 터지게 되는데, 난또 꼬머리 혹시 깨나 했지? 어. 자 다음 들어가는 가킹과의 결투입니다. 가킹 뭐 잘하긴 하지만 꼬머리도 우세 속이라 가킹까지 두들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빡하고 때리고 있고요. 자 가킹 기술 나옵니다. 쑥 빠다다다닥 다 하는데 2만 3천 밖에 안 나오겠지. 역속인데다가 전체기라가지고. 근데 보망을 치기 때문에 깍킹이 의미가 있긴 합니다. 자, 2만 터지고 있고요 아하, 요럴 때는 이제 삼성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전체기가. 전체기라도 삼성이니까. 우선시된다. AI 알고리즘 잘잡혔지 잘 AI, AI가, 구스 AI가. 자, 전체기로 나가게 된다는데. 빠빠빠빠빠빠. 회복 불가 들어갔고요킹 필살기 나갑니다. 자, 킹아, 진것 같다. 이미 넌 죽어 있다. 왜냐하면, 뻥 터졌지? 브레이크 때문에 못 죽일 거고, 꼬마 필살기 나가는데, 우세 속에서 들어가는 거라, 근데 킹 보막도 있고 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번 봅시다. <목소리> <mail> 보막 탄탄하네요. 탄탄합니다. 무시했으면 미안하다, 킹아. 킹도 오머에 보막을 두드리게 되는데, 보막 한번 볼까요? 빠바바박! 자, 이런 정도. 단일기와 전체기가 있지만,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 우선시. 슈룩! 뽀뽀뽀뽀뽀뽁3 3 0 자, 오케이. 숭, 숭! 뽕숭, 뽕숭, 뽕승 뽕숭 뽕승. 하면서 보막을 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보막 끊어지는 순간, 킹 죽어요. 그런데, 모르겠다, 야. 아, 아 알겠다, 알겠다. 어, 요번 거, 킹이 못 막, 어? 아, 못 죽이나? 피가, 잠깐만. 저게 브레이크에, 저, 요게 한 피가 요 정도니까, 뽕! 자, 브레이크 걸렸네요. 걸렸지? 야, 꼬멀아, 니 아슬, 아스러... 어? 킹, 아까 저 보막 탄탄하더라고. 이거 안 죽을 수 있는데? 이제 진짜 퀴... 퀴... 빡! 안 죽잖아. 진짜. 이러면은 킹 이겼는데, 둘이 하여튼 박빙으로 싸우네요. 박빙으로 싸우네요. 삼성, 버버버버! 안 죽었다. 야, 이걸 또안 죽네. 오, 근데 킹이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빡하오! 16000. 야, 킹 삼성기. 야, 끝났구나. 가자. 여러분. 어머니 오늘 또 사고칠 줄 알았다 왜냐면 속력들도 많고 그래서 한번 될줄 알았는데 속력한테도 안되네요 아 장날킹을 빠뜨렸었네요 근데 뭐 장날킹이 낄 자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줘야죠 장날킹 정도는 아마 뭐 쉽게 찌바르지 않을까 장날킹에 시면 같은 게 나오면 또 어딜지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꼬머리 필각이었거든. 맞짱을 해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막강한 단위기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일단 이게 중요하긴 해. 딜이. 근데 우리 그 그만 먹어. 흡혈기 자석 발렌메라 보면서 우리 느낀 게 있잖아. 이게 필각이랑 그 어떤 유지력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끼치긴 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꼬머리 의 최대 단점은 필각이 없어가지고. 필각이 없어가지고. 만약 꼬머리 이 개성에 이 강력기에 필각까지 있었다 이러면 내가 보기에 진짜 키의쌉 장르가 될 수도 있어. 어. 자 계속해서 등장하는 페스티벌 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방 가볍게 두드려 보는데요. 팍 일성으로 3만 4천 정도. 자 고서도 일단은 단일 공격기가 우선시됩니다. 빵빵 쭉. 어, 고서 패 사기쳤는데? 팍 하오 이번에 꽃모는 패가 영좀안 풀리는 모습. 잘했나? 자 갑니다. 퍽퍽 어, 쭉쭉쭉. 어. 5만 천 뽑았는데? 빡빡빡빡빡빡빡함 하면서 회불 걸어놨습니다 요거 필사기 삭제거든요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고서가? 설마 고서가? 자 이거 아 요정도 붙었네요 요거는 팍하우 와우 만사천 이거 만약 삼성 붙었으면 끝났다 그지아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꼬머리 이기겠는데? 빡빡 중. 자 고서야 수고했다 빠카하오 이렇게 자 지금 꼬멀의 맞장 능력 그냥 딱 우리가 예상한 정도인 것 같아 이 정도 예상하지 않았나? 구스 AI로 하면 겁나 쎄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페스티벌 도장을다 깨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딱그 정도인 것 같네요 자 로멜이 나와있습니다 로멜 쪽이 우세속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있고 삼성기가 붙었네요 삼성으로 버크와 역속인데 9만4천트 잡은데 진짜 세긴세다 꼬멀 근데 로멜이 원래 로멜 이렇게 해고 필살이 풀카운트 나면 끝내 뿌잖아 근데 그걸로도 못 끝낼 수 있는 게 꼬멀이다 꼬멀이 이겼는데? 자 로멜이 진짜 끝가된것 같다 생각보다 잘 쳐맞아요. 생각보다. 근데 로멜이 진짜 막강이나 하거든. 비싸게 빨리 만들어서 풀간도 나오는 순간 끝나는데? 은근히 또잘 쳐맞아. 은근히. 어.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등장하는 이 캐릭터. 연반. 하여튼 뭔가 듬직하죠. 도장 깨기면 도장 깨기, PVP면 PVP. 연반이 등장하면 무게감이 있습니다. 정말. 지강한 캐릭터거든요. 지금 3만 1000 나왔는데 피가끼는 게, 어. 일단 맷집도 탄탄한데, 딜도 세고, 그래, 그렇게 두 개가 다 좋지. 어. 뭔가 듬직한 느낌 있어요. 꼬머리 도저히 못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속성도 속성이 되다가. 자, 봐, 생명력 계속 뽑고 있어요. 자, 꼬머리 입장에서는 삼성기가 나가게 되겠고요. 그나마 필살기 전에 감염을 시키놓건참 좋겠죠? 자, 요거 나갑니다. 필살기도 엄청 강력하고, 막 여러모로 연반은 정말 참 무지막지한 놈이에요. 뻐쿵. 자, 브레이크 아니었으면 몸 터졌겠죠 지금쯤. 자, 어머니 쪽에서도 비싸이 갑니다. 보호막 치면서 꽤나 세게. <목소리> <목소리> 어, 모르겠는데? 하고. 지막 찌한 놈이에요. 저 연반을 극찬하고 있었는데 이거 아, 아직 모르겠다. 팍 하는데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크게 못 들어가고 있고요. 어, 이 꼬물이긴다고? 아니 나는 내 <목소리> 예상이 오늘 너무 많이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참 면목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솔직히 말해서 꼬머리 체력 속성이니까 속력 속성이 많은 페스티벌 도장 막강하게 두들필줄 알았고 그러다가 연반한테 딱 걸리갖고 질줄 알았거든? 아닌데? 으스. 자, 오늘의 마지막 마치 더 도원 형님이 나와 있습니다. 우려되는 건 도원 형님이 역속이라는 거. 섀도우 삼성으로 때리는데 원래 더셌겠지만 개성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막힌다. 어? 야, 먹고. 형, 오늘 진심이구나. 형이 또 선턴인데다가. 필살기를 빨리 만드셨네. 이거는 꼬머리 입장에서 지 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타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게 또 도회장님이 맞짱 잘하는 게 필살기가 진짜 미친 필살기라가지고. 빡크당, 빡크당 이렇게 들어가보잖아 이걸 견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꼬머리 우세속으로 때렸는데도 뭐한 3만 정도. 탄탄하지. 경호될수록 법. 올라가지 필살기 나오면 그냥 이 타격 1인 필살기지. 막 이래가지고. 우리 더원 형님 도장 깨기 했었지? 어떻게, 어떻게 됐었나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 더원 형도 페스티벌 도장 못 깼지. 기억나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시고. 갑자기 더원 형님 다시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막 드네. 어쨌든 오늘 도장 깨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나마 꿈을 꾸었지만 페스티벌 도장을 깨기는 무리였다. 좋은 날 되세요, 여러분. 굿! 바이! 예뻐졌구나. 잡을 만큼